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너의 이름은에 나오는 미치아를 만들어봤어요. 그 전에 저번주 업로드 시간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주말과 오전 5시, 8시 사이의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이 의견을 토대로 한두 번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2,000원짜리 다이소 인형을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어주세요. 아이 클레이를 길게 늘려주세요. 밀가루를 뿌려주고 고르게 발라줍니다. 머리 따아주듯이 따아주세요. 물을 묻힌 후 붙여줍니다. 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점토를 조금 떼어내 머리카락을 덧붙여줍니다. 이아코 화이트 수지 점토로 옆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점토를 바나나 모양으로 만들어 앞머리를 붙여주세요. 물로 다듬어줍니다. 검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머리를 칠해줍니다.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차코 수성펜으로 위치를 잡고 얼굴을 대충 스케치해줍니다. 색연필로 자세히 스케치해주세요. 물을 묻혀 수성펜을 지워줍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눈을 칠해줍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입술도 칠해주고, 파스텔 가루로 볼터치도 해줍니다. 빨간색 십자수 실로 머리에 리본을 묶어주면 끝!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